실험이 e a d y 요 스탠바이! 파이어! 파이어! 안녕하세요. 집시다이버입니다. 오늘의 실험은 500매그넘으로 수박 10개 격파해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와... 10개씩이나? 아... 이거 참... 이거 하면서도... 네, 이게 맞는가 싶은데요 네7 0 0인 무섭습니다 최고 화력 매그넘으로 네. 한번 좀 가까이서 이 탄을 다쓸 일이 없기를 바라야 되는데네 한두 발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<웃음> 네. 어, 예상은 몇발 하세요? 어, 10개 다 뚫는데 그래도 한두 발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발? 네. 그러면 한 발로는 최대 몇, 몇 개까지 터질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도 이게 파괴력이 엄청 세니까 네. 한 다섯 발 정도는 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네. 3개 정도까지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터지고, 네. 한, 여기서부터는 안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아유. 본인은 몇 개라고 바꾸실 생각 있어요? 없습니다. 두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. <웃음> 자, 무릎 한장 자세 취하시고요. 쉬러 ready? 스탠바이! Fire! Wow. <웃음> <웃음> 와 쉣! 어 여러분 수박 주스 홍수가 났어요 여기. 와 <웃음> 미쳤다. 위로 갔어 위로. 근데 오. 이거 섬유질이 다 녹은 거 봐. 아 이게 엄청서 없어진 거. 여기 여기는 막 거품. 오 마이 갓. 어 근데 일단은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 여섯 개 터졌네. 여섯 개 터지고 일곱 번째 거에는 박혔어. 어. 하나이 지금 박혀 있는 거죠. 예. 네. <웃음> 자. 그럼 마무리 하셔야죠네 <웃음> 맛있으세요? 손 맛있으세요? 오! 서거면서 하면서 하면한방면끝내면수 있겠는데? 네. 이번에는 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습니다 어차피 면서 거. 아 네. 비도 온다. 비도 온다. 면서 하면서 하 ready? 대박 와이갓 와! 와 우와 미쳤다 미쳤다 우와 우리 우리 언니나 이거 하나 여기 약간 뚫려 약간 뚫렸는데 어, 살았살았예예 네, 네, 마무리 하시죠 아 이것도 또 싸요? 네 마무리 하세요 아이 Okay. 이거 어차피 못 먹어. 아우씨 파이 어인더홀 파이 어인더홀와 지금 몇발나갔어요두발나갔어요두발나갔어 두 얘도 얘도 보내봐 어우. 어우. 어우. 어어 어우. 어우. 어우. 어우. 어우. 어 아 어, 우리 수박 내일 우리 양들이 포식하게 될것 같습니다 <웃음> 어제 저희가 재밌게 썬 수박은 양들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, 맛있다고 하시네요 <웃음>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끝